안녕하세요.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. 어, 저는 오늘 경기 광주 오포읍 양벌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 소개해드릴 건데요. 양벌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광주역과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해 있고요. 어, 여기 단지는 앞쪽에 버스정류장 이용하시면 경기 광주역도 이용이 굉장히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. 어, 앞쪽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앞쪽 상권 이용도 도보로 모두 가능하시고요 무엇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모두 도보 5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어서 자녀분들과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현장일 것 같아요 지금 실사용 면적은 약 25에서 26평 정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, 세대별로 투룸 세대부터 복층세대까지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와 가지고 보시면 마음에 있는 세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